일단 쏘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상황 판단하에 도망치듯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 속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 TF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관광비자로 미국 출장을 떠났는데 하필 지금 시점에 서둘러 해외로 나간 것은 그 시점으로 보나 은밀함으로 보나 도피성 출국이 아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사과유감 표명에 이어서 북한 당국은 침입자 사사를 인정했지만 그러나 부유물만 태웠고 사람을 태우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전통문이 내려온 뒤에 청와대 국간부실은 이러한 북한이 발표한 방침을 뒷받침하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소각시킨 것이 확인됐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확인해서 추정으로 뒤집혔고 이대준씨가 불에 타서 이미 재터미가 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우리 국방부가 확인한 것을 뒤엎고 북한의 전통문의 지침에 따라 2020년 9월 27일부터 해군과 해경의 선박들을 대거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쇼를 벌였던 것인데 이 과정을 도던 핵심 배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간부실장이 핵심 중에 핵심 인사라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간부실장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족과 여당의 사실규명 요구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귀국해 협조하겠다 발생해서는 안될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훈 같은 정치인의 의례적인 얘기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서훈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언젠가 돌아오긴 돌아오겠죠. 다만 이 사건이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을 확인한 후에서야 돌아오지 않을까요? 협철 사람 같으면 애초에 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출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쏘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상황 판단하에 도망치듯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입니까? 그의 해외 출국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전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도 하필 그 시기에 몰래 나갔으니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협조하겠다는 말에도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정치인이 필요하다면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경우는 필요한지 안한지는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에 다름 아닌 것으로 전혀 기대할 필요 없는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속보가 또한 가지 있었습니다. 2월 27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이라도 부처나 기관이 보관하고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해경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 셈이어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 변호사가 청구했던 청와대 기록물 공개 청구에 대해서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 5월 25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법시행령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회신한 바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정보공개 받으려면 국회 제재구원 3분의 2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하는데 불과 한달 사이에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6월 2 5일째로 행안부는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이라도 부처나 기관이 보관하고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인데 그러면 그렇지 그동안 안 되는 게 아니라 안한 것이었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대통령 기록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민주당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근 민주당 역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당 내부적으로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병주 의원을 TF단장으로 해서 김병기, 황희, 윤건영, 김민기, 이용선,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TF도 고 이대준 씨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일까요? 민주당이 알고 싶은 진실이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사건을 풀기 위해서 독한 만 먹고 나선 것은 분명합니다.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안부실장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윗선 누구일까요 그 자도 양산에서 데리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인 흉내에 그만 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어여움에 처한 국민을 국가가 어떻게 돕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후보 시절 말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이끌어내서 누명을 씌운 자들에게 합당한 죄의 대가를 물게 해서 고 이대준 씨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확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칠같은 어둠으로 덮어도 덮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